벌써부터 성충이 나오게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원자입니다자 요즘엔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가을이 된겁니다 가을 여러분 이 가을이 됐으면 뭘 잡아야 되게요? 여기 보이는 이도끼와 삽으로 제가 산벌레들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가을이 됐으면 이제 저희가 수액채집이 아니라 도끼채집합채집 이런걸로 잡아야 되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서있거나 누워있는 그런 썩은 나무들을 주로 공략하는 겁니다 자오늘 제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제가 공략할 나무입니다 보시면 엄청 크고 서있죠 이게 이 나무가 제가 겨울때 하던 나무예요 겨울때 하다가 이게 나무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포기했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쳐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나무 뽑으면 이제 턱받은 레려고 그런게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있죠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땅을 땅을 팠는데 이렇게 죽은 나무를 이제 좀잘 뽑으려면 먼저 이런 식으로 여기 붙어있던 뿌리거든요 뿌리를 먼저 잘라줘야 됩니다 죽은 뿌리들이 좀 이게 되게 성가셔요 되게 성가셔 가지고 먼저 뿌리를 잘라낸 다음에 삽 있잖아요 큰 삽으로 아래부분을좀 깊숙하게 안쪽을 파고들게 게이렇 파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들면 나중에 이게 쑥팔겠죠 그때 흔들어서 좀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저 나무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진짜 길가다가 한 나무를 찼어요 지 여기 보시면 나무를 찼는데 여기 애벌레 있죠 애벌레 톡사는벌레 6층에 나왔어요 지금 와 크기도 괜찮게 큽니다 한번 제가 낚시를 이용해서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지금 톱사슴벌레 유충이에요 톱사슴벌레 유충 크기도 괜찮게 크네요 자 그럼 이 나무를 대충 해보고 제나머지 나무들은 조금 더 찾아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나무를 했었는데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새로운 나무를 하나 찾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죠 지금 조금씩 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쪽은 엉고 이제 땅으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이거 큰좀 보세요, 진짜. 엄청 많아요, 시편이 지금. 웃기도 하고 되게 많기도 해요, 시편이. 진 여기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안쪽에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일 텐데요? 여기, 여기. 자, 보이죠? 하, 큽니다. 커요. 이것도 아마 톱사슴벌레 같습니다, 이것도. 보통 뿌리 부분에는 톱사슴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자, 나왔습니다. 네, 역시, 톡사슴벌레네요톡사슴벌레 예체는 안컷입니다안컷톡사슴벌레안컷 유축.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다 여기 한 마리 더챙게도 나왔네요. 조그만 1령 유축입니다, 1년 유축. 이것도 아마 턱사슴벌레일 거예요. 거의. 네. 우와. 이거 진짜 땅을 파봐야겠어요. 이건 남은 거의 없고 땅이 많을 것 같아요. 얘들은 잘만하면 성충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일형, 갓일령이된 유충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나무는 이 정도만 쳐보기도 하고 이제 땅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충하고 성충이 같이 나왔어요 와 유충 유 나왔고요 이쪽에 성충이 나왔는데 아마 이 성충은 지금 못나오고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못나오고 죽었네요 이거. 올해 우아를 했는데 못나오고 죽었나보네요 아, 아쉽네요 자 뭐. 그럼 이쪽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있을... 이야에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나왔고요자 그럼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잠시만 아 지렁이구나 이건 <웃음> 지렁이도 있어요 지렁이 아 이건 지렁 버리고요 계속 파보도록 할게요 제가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번데기 방이 있는데요 와 성충이 나왔어요 성충 과연 어떤 성충일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음, 나뭇가지가 어 여기 오케게자 음. 어,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우와 여러분 톱사슴벌레안커십니다 벌써부터 성충이 나오게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성충이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계속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요충? 우와 엄청 커요 진짜 우와 이건 야. 거물굽이야 거물굽이 거물. 와 엄청 큰데 톱사슴벌레 요충인데 엄청 큽니다 지금 와, 크다. 이거는 좀더 씌운 다음에 이제 성충 우화 시키면 되게 큰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인상 못하겠어요. 아, 힘들어. 아니,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삽질을 오랜만에 했더니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자, 그럼. 나무가 이렇게 사고 있는데 안 빠져요. 나무 안 쓰러지고. 아, 진짜 이위호기상시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됩니다. 자, 이제 채진물을 좀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채진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충들, 큼직한 유충들이 이렇게 나와주고요. 성충은 딱한 마리. 똑사은벌레앙커이좀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앙커이 있죠?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은 솔직히 물량보다는 그냥 경험 어떤 곤충이 나오나 그 경험상으로 했던 것 같네요 오늘 체중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더영향가 있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